안녕하세요 동몬입니다 오늘은 올림픽이 열렸었던 평창으로 한번 가볼 건데요 얼마 전에 눈이 왔다 그래가지고 눈 내린 삼양 목장과 월정사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동몬 안녕 <웃음> 안녕 민창 어. 하이 하이 하이 <웃음> 감사합니다 여기 오니까 그래 눈이 보이네 자, 일단 이 월정사에 오면 은 여기 금강현 전망대를 먼저 가봐야 돼 텐강이 시작되는 곳 음, 금강현이 풍수지리상 등용문 있지, 등용문 음, 용이 솟아오르는 그런 모양은 아니지만 잉어가 이렇게 팔딱팔딱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래 그래서 여기가 합격 명소로 알려져 있어 아, 그래서 내가 이두 분의 취업 성공을 위해서 <웃음> 이것을 지금 데려가는 겁니다 <웃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막 바위에 이름 써놓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여기 갔다가 취업에 성공을 했다 그러면은 그냥 뭐 알아서 생각하시고 아 <웃음> 불러? <웃음> 이 옆에 바로 이게 월정사네 여기서 합격의 기운을 얻고 가, 친구들 예쓰다듬어? 어? <웃음> 어 예쓰다듬어 <웃음> 이거 토끼야? 그런 거 아, 같은데? 아 그러네, 이게 1 2지신 그거네 그러면... 우린 돼지로 가야 돼 민창, 돼지 한번 만지고 기운을 얻어 아, 난 사실 쥐띠인데? 아, 너지야아 <웃음> 아, 형, 쥐띠야? 이게 지야나그 날짜에 따라서 쥐갔다 뭐 돼지 갔다 그래 좋은 거두 아, 개로 가져가면 아, 되지 월정선에 약간 하이라이트로 남겨두고 음, 전나무숲부터 산책, 뭐 거리상 1시간 코스라 되어있는데 그정도 안걸릴 것 같지 않아? 40분정도 어, 걸리지 않아? 우리가 또 걸음이 꽤 소멸이 어? 있고 이게 혹시 그 잉어가 올라간다는 그런 모양인 건가? 아니, 우리 잉어가 이렇게 높여있어서 나는 물이 흐르네요 밟아나야지 그냥 그냥, 그냥 미끄러질 것 같은데? <웃음> 기운을 제대로 없기 <어기> 위해서? <웃음> 뭐 빠지면 더 좋고 <웃음> 근데 음. 난 이런 나무들 볼 때마다 궁금해. 뭐? 이렇게 좀 일, 일정한 간격으로 심어진 거는 의도적으로 심은 거겠지? 이런, 이런 나무들은? 그, 그러지 않을까? 진짜 어떻게 이걸 이끌고 왔을까?까지? 애기 나무였지 않을까 그때는? 텐이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 난 그냥 그 이런 게. 와 이런 거 진짜 오래된 나무 같다. 이런 게찐 아닐까? 그러니까 나무 <웃음> 나무 굵기가 미쳤어. 오. 뽀어뽀어다 보도, 근데 여기가 길은 아닐것 같은데? 길은 아니데쉼터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쉼터네쉼터 아, 근데 뭔가 이렇게 통나무에 이렇게 눈 쌓여있는 게 예쁘다. 그니까. 우와, 이건 뭐야? 우와! 여기 안에 뭐살것 같아, 곡. 뭐이런 거. 얘가 이렇게 쓰러진 건가? 쓰러지기 전까지 600년 된 나무래 600년? 어 대박 와그 전나무가 보니까 상천하면 우유 같은 흰게나온다그래서 전나무라 불리다가 전나무가 됐대요 아, 첫나무였다가어 어. 확실히 근데 여기는 눈이 와야 더 예쁘네 맞아. 이 하얀 눈길과 그 나무 위에 이렇게 살짝살짝씩 쌓여있는 눈이 예뻐 <웃음> 예전 같지 않네. <웃음> 아, 여기도 그게 있네. 4천왕 무서우신 분들, 이러면 귀신도 없어야겠다. 무서워서 어. 진짜 나도 없어야겠다. <웃음> 여기 이제 월정사의 메인 법당이 적광전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그 풍수지리적으로 진짜 좋은 자리래 그래서 가, 같은 여기 절이어도 저기가 기온이 한 1,2도 정도 높대 다른 여기 기와대 보면 지금 눈이 아직 쌓여 있잖아 근데 오, 저기는 오, 보면은 기와의 눈이 다 녹아 몇 년마다 한 번씩 어떤 사진이 찍히냐면 여기가 진짜 다 눈밭인데 저기 지붕만 온전한 기와 그런 또, 사진이 찍힌네 어. 월정사 9층 석탑은 7월 20일 정도까지 공사를 한다고 하네요 오. 막 지붕에서 얼음이 막 툭툭 떨어져 여기도 계속 떨어지던데 저기 어, 사람이 미는 건 아니겠죠? 엄청 많이 떨어지던데 아니 녹아서 떨어지는 것 같아 여기는 지금 얼음이 녹고 있어서 출입 금지 시켜놓은 것 같아요 아 오! 오! 오! 음. 오! 그래, 맞으면 기절한 거야? 니까 내가 이걸 몰랐다가 아까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다니까 무서워서 아 뭔가 이렇게 위에서 툭 떨어지는데 오, 진짜 뚝배기 하나 날아가겠다 오오오 음, 음, 음. 아니 이게 사람 이에 있는 게 아니라면 너무, 너무 과학적으로 배지웠다. 와, 사람이 미나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음. 오 신기하다. 아기 법당도 한번 보고 싶은데 제를 드린다 그러나 그런 걸 드리고 있어가지고 좀. 총... 딱 탑까지 봤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쉬워. 공사를 마치고 다시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래야지. 음. <웃음> 약간 어릴 때부터 저런 부처님이나 무당 이런 거 되게 무서워했어. 저는 옛날에 불국사 갔을 때 어. 불상 보고 좀 이렇게 두근두근했던 거 있어. 불국사? 어. 석굴암이야. 석굴암, 석굴암. 무서워가지고 살짝. 너무 크니까 압도되는 거네. 어. 그러니까 압도되기도 하고 약간 무표정인 게 살짝 무서워. 가지고. 음, 나요? 여기는 진짜 눈온 다음날 이 지붕 밑에 다니면 안 되겠네. 우와! 그러니까. <웃음> 처마가 이렇게 돼 있잖아. 모양이 지금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 살짝. 그니까. 어떻게 이 눈을 밀어 이렇게 떨어지는지 신기하다. <웃음> 한바탕 다 떨어졌나 보네. 어, 진짜 다 떨어졌지. 이게 낙산사에 가면은 이상스님에 관련된 그런 일화들이 다 그려져 있어. 보타 전에.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 사람 자장률사고, 나홍대사로 써 있잖아. 그러니까 이곳과 아마 관련된 아니면 우리나라 불교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그런 스님들의 일대기를 그린 그런 그림들이 벽화로 그려져 있더라고. 원래 저희가 삼양목장을 먼저 가려고 했는데 날씨가 흐릿흐릿해가지고 이 삼양목장은 또 가시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월정사를 먼저 왔는데 이 월정사에서부터 벌써 맑은 날씨를 볼수 있어서 여기서 이제 삼양목장 이동하기 전에 유천 막국수라는 데 가서 또 막국수 한 사발이 때리고 <웃음> <웃음> 맛겠다 여기 입장료가 얼마였죠? 5,000원이에요 1인당 5,000원 그리고 주차료가 4,000원 주차료가 4천원 여기 오시는 김에 아까 벌었던 전나무 숲길도 걷고 여기 월정사도 구경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눈 오는 날 오면 더그 예쁜 풍경을 볼수 있다 <웃음> 화장실을 해우소라고 하는 것도 좀 신기했어 절에 있는 화장실 다 해우소라고 부르더라고 무슨 안짜지? 그냥 뭐 소, 소변 이런 거 해결하라고 뭔가 응? 발자국이라고 하긴 그, 좀 크긴 해. 커요, 어. 좀. 어떻게 좋은 기운들 얻으셨나요? 네. 여기 이제 또 합격 명소로 자리 잡는 거 아니야? 네발 <웃음> 사인 <오, 웃음> <말자이> 하나 달아줄게. 문호이 만세.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명이. 안으로 이쪽으로 신발부터 들어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옛날 시골집 같다, 천장이 응. 낮아서 잘 먹었습니다. 솔직하게 어땠어요? 솔직히 막국수는 처음 딱 먹었을 때와 엄청 맛있다. 이런 거 솔직히 없는 것 같아. 나는. 아... 근데 이제 익숙한데 약간 삼삼한 맛. 그 아... 맛으로. 나도 솔직히 와 엄청 진짜 개맛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맞아요. 가격대비 이제, 양이 많고 어, 그냥 노포 느낌에서 가격대비 양이 많고 삼삼하게 그냥 식초나 겨자 따로 안해도 간이 딱 알맞을 정도로 뭔가 완성된 막국수를 잘 먹은 느낌 너무 지금 다 배가 불러가지고 <웃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전용 주차장도 있고 또이 허름한 내부에 비해서 뭐 화장실이나 이런 것도 되게 깨끗해가지고 노포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웃음> 이제 저희는 하늘도 많이 맑아진 것 같고 그래서 삼양목장으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온 동생이 미리 예약을 했는데 여기 입장료가 얼마죠? 원래 입장료는 만 원이고요 어. 하루 전에만 예약을 하면 어. 9 0원 응. 이용 아, 천원 할인된 가격으로? 네 그냥 입구에서부터 정상까지 쭉 올라오면 되는데 여기가 끝인가? 라고 한세번 정도 하면 도착을 하거든요 <웃음> 그래서 한 3, 4km 정도 전망대까지 올라와야 되고 올라오는 길이 완전 흙길이기 때문에 차가 지금 박살이 났습니다 <웃음> 겨울에는 양을 방목해 놓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장할 때도 양을 안 풀어놨는데 괜찮냐고 이렇게 한번 더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얘가 괜히 드라마 촬영진 아니네 이제 여기 전망대 구경하고 차 타고 내려가면서 또 이렇게 중간중간 정차를 해서 구경을 하더라고요 오 약간 무섭다 이거 그림자 그니까 그림자가 막 이런 거 상상하지 않았었둘다 이렇게 떨어지는. 오, 나, 맞아 나, 맞아 나, 맞아. 나 완전 애니잖아. 혹시 둘다 애니? 나 애인데. 어, 약간 이, 이런 상상도 하고 막. 대단. 나, 나 올라오는 <웃음> 내내 그 생각했어. 진짜로. <웃음> 조용히 있으면 이거 바람 돌아가는 소리 들린다. 꽃치야꽃치 하도는 아니야. 양은 죽는 양은 아 살짝 무서운데? 어 아, 쟤네 눈 진짜 크다 아 있는거야? 갖다 드거 같은데 느낌 리울땅 아 그러네 얘, 얘가 진짜 세리네야을지게 않는다 근데 이제 그게 일반 이렇게 우리 일반 스터디카페처럼 음. 나는 손이랑 여행색 음. 다르긴 해 왜? 아, 나는 사실 아. 이런데와고 나는 뭐맥동대가 상관없거든 휠체안돼안돼 <웃음> 아, 안 돼, 절대 안돼아 막창 먹은 고 같은데 갑기아 그래? 너 막창 집이 근처에 뭐야? 있어 어, 기분 아, 좋은 날 6시로 예약할까? 내가 찾아낸 맛집 아 6시 시 6시 6시에 가자 아, 7시는 너무 5... 이제 기대를 안고왔거든아이 기대를 충족시킬지시시 맛있다. <웃음> 엄청 부드러운데? 맛있겠다. 그래도 약간 탄수화물이 들어가줘야 된다고. 잘래서 면허가 있다고. 카페에서 저녁까지 급하게 찾아서 왔는데, 생각보다 정말 맛있어가지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평창 함께한 친구들, 동수 코스가 어땠나요? <웃음> <웃음> 오늘 아. 재밌었고 하루 당일치기 코스로 오늘 최적의 코스였습니다 풀코스라서 너무 마음에 들고 무엇보다 코스들이 되게 간결하고 이동하는 데 어렵지 않고 찾기도 쉽고 맛있어요 음. 진짜 맛있어 <웃음> <웃음> 당일치기 여행으로 서울과도 한 2시간 거리에 있는 이 평창이 정말 좋은 것 같고 대신에 차가 없으면 조금 움직이기 힘들다는 점그 부분만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눈 오는 풍경을 눈에 담기 위해서 월정사, 양떼목장, 뭐이 주변의 맛집까지 한번 이렇게 와 보시는 것도 좋을 같아요. 왔습니다. 우리가 아직 돼지고기를 먹지만 원래 행성 평창은 또 소고기 아니겠습니까 소고기를 먹는 그날까지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웃음> 안녕 아, 맞네. 강원도 쪽으로...